지난 시간에는 전체 그 혼인의 도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그 혼인을 좀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분명히 혼인제도를 정하셨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했습니다. <웃음> 이것은 이제 휴레굽 시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고 그랬 처음에 이제 아담, 하와, <웃음> 그, 이제 초기에는 이런 상태가 다 부모가 뭐없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웃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들이 이렇게 그 자라서 독립적으로 이제 분가를 해서 한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기관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경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흥해서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는 것은 어뭐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그 내용물과 그 껍데기가 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위 <웃음>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고, 어, 그 관계를 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 단순히 뭐, 남자, 여자? 그런,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언약의 머리, 언약의 그 수혜자. 그런, <웃음>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들려고 지으신 거잖아요. 그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음받은 사람은 너무도 복, 복을 받은 것이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웃음> 그,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웃음> 그러니까, 그, 거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창조의 목적을 쫓아서, 그, 그 온전히 이제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고 살,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부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 금령을 내리셨어요. 뭐, 명령도 내리시고, 노동명령, 혼인명령, 문화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 첫 창조 때, 그, 지음받아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명한 거하고 금한 거를 지켜나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일을 할수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천국에, 첫 천국에, 그 에덴이 첫 천국인데, 그 천국의 그 모습은 그냥 빈둥빈둥 먹고 놀고 즐기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그 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수산들을 써서, 그,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이제 그 기계적으로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응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또 거기에 반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다 <웃음>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기계를 만들어 가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는 그런 기계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완전, 완전한 인공지능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스스로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그, 뭐, 늘 말씀드리지만 중간상태라고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중간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쫓아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일에 아주 그 모든 노력을 했어야 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짐승들이나 모든 만물들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니까 사람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 그렇게 그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분명히. <웃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화과 금령과 관련해갖고 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선화과 금령은 아담과 하와 같이 받은 게 아니고 아담이 먼저 받고 이제 하와한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시험 들기 전에 이미 이제 아담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자기 표현을 할수 있게 됐던 거죠. 아무튼 그 하와는 아담의 가르침을 쫓아서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 선악과를 바라보거나 또 다른 계명들을 지키는 일에 모든 그 노력을 다 했었습니다. <웃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뭐 생명 나무 같은 거는 인생의 목적을 보다 풍부하게 알수 있는 그런 그런 대상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관점으로 생각해서 못 먹게 하신 것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 뭐 그런 것들을 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넘어지고 만 거죠. 결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 넘어진 걸 보면 하와가 그 생명나무나 선화과에 대해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 행복과 관련해갖고 자기 뭐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쾌락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중심으로 했죠 물론 그당시엔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 중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어 불순종의 대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근데 사실 그, 그 선악가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죠. 안 죽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럼, 단순히 이제 죽음은 유보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이제 끊어진 상태로 된 거죠. 그 죄로 인해서.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그 나타낸 것입니다 <웃음> 죽음의 실제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죽음의 실제가 아니고 죽음의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있다고 보면 신령한 교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죽어 있으면 교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이제 모호하게 그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하와. 그래서 그선악과 금령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의무인 동시에 그걸 지키면 복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복의 내용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웃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 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앞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그 이제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부터는 조금 우리가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와는 이런 거룩한 도리에 대한 깨달음이 아주 빈약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제멋대로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마는 등 같은 어투로 그의 말 가운데 보였습니다. 이런 말투는 우리 이, 이런 말투에서 우리가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의 결핍 아, 미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보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이제 그 이제 뭐 철학적인 표현을 빌자면, 그 메타인지를, 그러니까 신적인지를 높이고 초인지에 가, 운데로 이끌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것 아주 그냥 땅에, 땅에 붙어 있는 그런 인지로 그, 그걸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천, 천, 천, 그, 천하의 대주제이시고,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천, 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그런 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얼마나 그 크고 깊고 넓은 그런 뜻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그 넓고 크고 깊 깊은 것을 높고 높고 넓고 깊은 것을 자기 요만한 그 수준으로 그 판단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웃음> 그게 이제 인식의 미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자,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어떤 그 질문을 하고 어떤 생각을 끌어내도록 해야 하는가. 그게 굉장히 그 아이를 그냥 땅에 갇힌 아이로 만들 수 있나? 아니면 진짜. 어,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 수 있나 그런 그런 게 돼요. 일반적으로도 그냥 그냥 보통 사람 만들거나 아니면 아,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저기 석학을 만들 수 있거나 그래요. 똑같은 IQ와 똑같은 수준이라도 일반적으로도 그렇다고요. 그냥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뭐, 정욕 채우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질문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 거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뭐이 세상 어떻게 살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요. 아이들을 다그치면, 완전히 이제 땅의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저, 만유의 주제이신께서, 주제이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사 안에서 그것을 풍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그 넓고 그 넓고 높고 깊습니까? 그거를 깨우는 소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환경에 갇히지 않죠. 단순히 자기 가족밖에 못 보고 자기만 보고,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되면 그 국수주의, 나라나 생각하고 조금 더 발전하면 인류애를 말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인류애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은 우주 만우 만유의 통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사실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시고 그 얘기하신 것은 그 풍부한 것을 그, 그 인지하고 그걸 넓혀가고. 높여가고 깊이가 있게 누려갈 그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주 빈약한 거죠. 둘째,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켜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면서 그 장소를 가리켰는데 아마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중앙에 있지 않다, 지금 떨어져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냥 멀리 있다가 이제 그 평소에는 멀리 두고 저기 가까이 가면 큰일 날것 같이 생각하고 그냥 늘 그저 아쉬우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 받을 때 이제 가까이 간 거죠. 멀리 있을 때 사단이 시험하니까 가까이 가서 먹은 거잖아요. <웃음> 또 그리고 하와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말을 바꾼 거죠 <웃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다고 단언을 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아주, 저기, 이제, 저급한 태도인데, <웃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다 평생 헤아려도 몰라요. 주님이 계시해준 만큼 아는데, 그거 평생 우리가, 이제 내가 얼마나 또 죄인 땜 죄인이 얼마나 그 죄가 깊은가, 그리고 넓은가, 얼마나 죄가 그냥 아주 넓 광범위한가. 그런 걸 인식해 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어, 은혜를 더 풍부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웃음> 근데 그런 것도 얕, 얕막하게 인식해 놓고 다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선생로로 타려고 한다. 참 무식한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지도 않고 남 남한테 그런 거 강요. 이참그 하와가 이렇게 빈약하고 적급하게그대 하나님의 에 명령에 대해 금령에 대해 그렇게 적급하게 대한 것을 우리가 또 똑같이 할 수도 있다. 이 이런 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 주신 것을 자기 가감을 한 거죠 이게 절대 권위로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입에서 하와의 입에서는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의 존재자로 친절하게 권고해 주는 말로 나온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끌어 내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놔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의 큰 결핍입니다. <웃음> 동시에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 않으신 말씀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주님을 격화시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그릇된 종교단체의 주장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 가운데에서도 그런 주장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아, 하나님의 말씀에 실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고 했고 저희들 식으로 만들어 놓은 해석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하와가 만지지 말라도 말고 먹지도 말라. 만일 그것을 다치면 죽을 거 한다 하는 말에서 볼수 있듯이. 그녀는 항상 증물적입니다. <웃음> 즉 물질 자체의 위험성만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행동의 위험, 하나님과 자기가와 갖는 관계의 위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신앙이 현상적인 신앙이다. 사실 그 과일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와와 아담이 바실을 먹고 난 뒤에 아무런 동티가 나지 않았다. <웃음> 그, 그 동티가 난다는 말이, 원래 본뜻은 이제 건드려서는 안될 그런 땅을 파거나 돌을 옮기거나 파내는 걸 말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변형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 않을 것을, 잘못 건드려서 스스로 걱정거리를 불러들이거나 해를 입히는 일을 동티가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음. 자디가 먹고 나서 그렇게 동티가 난 일이 없다 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던지 간에 일단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을 떡내밀고 섰어라, 섰어라 하셨다고 가정하더라도 먼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발을 내밀라고 했으면 내밀어야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발을 내밀고 있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것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고귀하다는 것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면요, 이렇게 듣고 흘려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 이게 보어 저기 무슨 보물이라고 보세요, 보석. 다이아몬드나 무슨 뭐, 에메랄드나 뭐, 그 아주 고급 보석을 받았다고 생각해. 그걸 좋게 잘 간수하고, 보관하고, 잘, 뭐야, 빛나게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진짜? 그걸 뭘 어디저기, 허름한 데다 쳐 바꿔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못, 뭐안 가진 것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가진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사는, 산다. 그,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것. 처음에는, 아냐가 힘들어서 그거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아니지. 그래도 가야지. 그 둘째 아들 모양이에요.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가죠. 아멘 해놓고 안 가. 예. 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아멘 하는데, 아멘 해놓고 안. 해. 그 순종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그 귀하게 여기지 않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다, 보관할 수 없는 것은, 저 이거 다 보관 못 합니다. 보관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그럴까? 아, 그럴, 그,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관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내가 다 보관할 능력이 안 됩니다. 더 근데 보관하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내가지고 다 끌어 모아놓으면,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 실행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행동하라고. 행동은 안 하고 다 담어만 놓고 있으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와가 그 선학 선호가에 대한 생각을 그런 정도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멋대로 말하고 아는 척하고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을 하죠. 들은 말을 하는데 변형된 말을 그 깊이가 있는 말을 해야, 저는 요 정도밖에 모릅니다. 해야 되는데, 뭐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 이게 무식하면 교만한 거예요. 진짜 무식하면 교만한 거요 양극이 통하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 당신보다는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와 어떤 이해의 관계가 있는가? 이걸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먹으면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되겠는가? 불행하게 돼서는 안될 거니까 주의해야 되겠다. 자기를 주체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현상적인, 증물적인, 물질적인, 종교라는 것은 항상 자기 복리, 자기 행복 중심으로 삼는 종교가 되는 까닭에 참으로 유치한 동시에 허구가 되기 쉽습니다. 어떤 물질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지 어, 못하게 하신 것을 마치 그런 것 같이 해석할 때 자칫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웃음>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을 것을 보고 그것이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물질이나 지식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를 갖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굉장한 능력을 발휘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거잖아요 물질이나 지식을 쓰, 정상하게 쓰지 못하고 총지기로도 쓰지 못해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챙겨놓고만 있으려고 하지 그게 우상이에요 이처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선악과에 대한 해석에는 단순한 인식의 결핍만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와의 태도는 물질주의였습니다 물질에 접촉해서야 비로소 생각하는 것 물질이라는 것을 주체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증물주의인데 <웃음> 이것이 항상 자기 공리를 추구하기 말이에요 그 무슨 일이든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거룩한 명령이 인간의 공리주의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내리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인간의 참던 종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란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전부의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다알수 없을지라도 순종할 때 순종할 때그더 말씀의 내용을 이루는 것보다 더큰 의리를 가지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하와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허구성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우상으로. 어, 번져 나가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목적으로 삼으면 다 우상이 된다. 수단으로 주신 것을 탐하면 다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물질, 건강 이런 것도 뭐 자식 뭐 모든 게다 우상이 될수 있잖아요. <웃음> 그럼 그러니까 하와가 왜 이런 생각을, 이런 상태로 전락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도 스스로 이제 자기 그 직물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어 우상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탐해가지고 그 선악간을 따먹게 됐단.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혼인과 관련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혼인의 조건이 가장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 저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서로 하나가 됐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고상한 법, 하나님이 다, 저, 그 좋은 공간, 터, 터전, 그런 좋은 말씀, 좋은 대상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타락한 거잖아요. 음. 이 본인의 조건이 가장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많은 경우에 불만족스러운 밸런스가 맞지 않는 혼인의 상태에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혼인의 본래 목적을 향하여 바로 전진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큰 의무를 지고 있는가를 더욱 정신 차려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만큼 연약한 그 타락 이후 아주 부패를 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신분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 뭐, 우리 사실 상태는 여전히 그 중독 상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마약 중독자가 예수 믿는다고 마약 중독에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중독되고, 육신에 중독되고, 사단에 중독된 존재들인데, 그, 거기에 길들여진 존재들인데, 그걸 벗, 벗, 벗는 그 작업을 하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켰으니까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걸 취해 가야 지 하와가 아담에게서 받은 바 거룩한 계시를 항상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했던 것처럼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방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언제든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방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취고 정결법전 레위기에 보면 정결의 법전, 성결의 법전 이 따로 따로 다 주어졌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을 벗고 하나님 앞에 그 이, 바른 예를 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를, 이제 그, 그에 대한 정신을, 실 예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끝납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로 다 주신 것들을 다 멸시하고, 이신칭이로 끝납니까? 성화를 이루어야 통화를 이루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고, 가정을 이루어서도, 교회를 이루어서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얼범 무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그 공리주의에서 영,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께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것은 땅을 다스리라는 어, 명령이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왕권의 한표인데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통치 대권 가운데 어떤 부분을 사람한테 주셔가지고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높은 위치를 주신 주님의 왕 되시고 손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까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은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아주 복된 일이고 아주 즐겁게 책임질 일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혼자였을 때 에덴은 산이요, 들이요, 물이요 주위에 있는 것은 화초요, 짐승에 불과했지만 하와가 생기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됐어요 에덴이. 에덴도처가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 지붕 노릇을 해줬고 아주 그냥 저 사실적인 내용을 저 입문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산이나 멋진 경치가 벽에 걸린 그림보다 훨씬 아름다운 살아있는 장식이었습니다. 흙과 잔디는 그들에게 비단 이불, 이불보다 더 좋은 금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경치요, 마당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기의 정원이요, 동시에 방이요, 서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일할 사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직장이나 정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새로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기에 가장 유리하고 유조하고 이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최소한의 단위였습니다 교회도 뭐 동일한 원리죠 첫째, 아담은 동일한 위치로 가정 밖의 모든 것에 임하는 동시에 또 자기 가정에서도 다스린 자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된 환경과 대상들을 잘 정돈하여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반항하니까 억지로 이제 굴복시켜서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때는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잘 정돈하고, 그 다음에는 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던 거죠. 그걸 아담의 가정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와 같이 다스리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은 기관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그 그런 점에서 이제 아담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현현하는 대표자 곧 중보자였다고. 중보자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보적 기능을 가진 거죠. 중보자로서 갖는 지위, 그런, 그런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뭐 이제 둘이지만 차차 왕, 왕국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씨앗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조차도 다 이제 타락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거죠 자기 안에 갇히는 바람에 셋째 문제는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와와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화가 금명은 하와가 지원받기 전에 아담 혼자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금령은 하나님 당신을 중심삼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가장 큰 요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되지만 순종하면 지금 현상보다 훨씬 더큰 생명의 내용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거룩한 큰 은혜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새로운 조건이 붙어 있었던 까닭에 아담은 그것을 자세하게 하와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 아담은 하와에게 가장, 즉, 가정에서 손자 노릇을 잘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서 가장이 가족 위에 질서를 주고, 하나님과 가족 구성원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그런 잘 하고, 가정의 존재의 목적을 잘 제시해 주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냥 통치를 한다고 하는 게 무조건 누르고 독재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를 받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 다스리는 것이 최상의 통치 방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그 요순 시대의 통치처럼 그래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아담으로서는 그런 일을 했어야 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그걸 그 배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상에 대해서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우주 만상이 그 우주 만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 나는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막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혜 환경 다 지식 다 갖고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하나님 비도 내리시고 뭐 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자초해 놨기 때문에 그걸 기꺼이 감내하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어요 <목소리> 아무튼 이상적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남편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아내도 남편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같이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그것이 이제. 아, 아름다운 가정, 이상적인 가정이죠. 그 남편이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잘 하는 거고, 또 손자로서 역할도 다 하는 거고, 또 제사, 제사장으로서 역할도 어,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 그래, 그렇게 되려면 이제 사상의 에, 통일도 있어야 되고, 이제 어떤 뭐 타락 이후에 에, 닥친 여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 같이 그것을 뛰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힘써서 전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되면 이제 가정이 깨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가정의 질서를 쫓아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쫓아 가지고 왕처럼 제사장처럼 손자처럼 그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저희 부정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혼인할 때 남자가 신앙이 시원치 않은데 여자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대로 혼인하면 잘살 거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리화해서 혼인하지 말고 라말 믿음이 좋은 여자 같으면 믿음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정상한 것이다 항상 그게 중요하지 물론, 이제,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면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근데 주님이 감당하게 하신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그걸 취해가는 거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남자로서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계시에 대해서 민감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계시를 자꾸 심오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차 혼인을 해야 할 청년들, 청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해서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익혀야 하는 거죠. 혼인을 한 다음에는 적어도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와 업무를 갖게 되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동안 양육받은 것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권고하고 같이 합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에게도 그런 내용을 잘그 입술로만이 아니라 어, 온 몸으로 그, 그 행보하면서 그걸 가르칠 줄 알아야 돼. 그런 어, 남편의 역할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남편 지위만 누리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다스려야 될 것, 보여야 될 덕성 그런 그 인생의 목표 그런 것들을 안 보이고. 이게 이제 안내판 같이 있어도 안 되고, 노궁기 같이 있어도 안 돼. 남편이 돼가지고, 유기적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남편이 이제 뭐, 시원치 않으면 또, 아내가 그 역할을 해야죠. 아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본의가 잘 차츰차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걸 다 일일이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대충 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강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